어, 생선 파는 곳. 대코야 찾았냐? 길잘 찾아서 여기 항구 부두가로 다시 와 봐라. 다 같이 한번 방문하게. 어느 정도 모았을 거 아니야. 아, 여기야? 벌써? 아, 요식업자가 여기. 오. 오 잠시만. 아, 잠깐, 잠깐. 잠깐. 잠깐. 잠깐. 잠깐. 조심해. 저 불법 요식업자 앞에 서 있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위험할 수 있다. 다들. 그래, 망봐. 망봐. 어. 그렇다면 저는 불법으로 가겠습니다. 어? 지금 하나 빨리 어? 이거 때리면 안 되는데? 어? 큰일났다 야 맞고 죽어 맞고 죽어 <웃음> 야! 사진 찍는 소리 였어 흩어져! 지금 동작 그만 동작 그만! 찍힌 사람몇 명인지 알아 지금? 아 잠시만요 지몇 명이 지켜놓은 줄 알아? 이거 이 정도면 열대명 우르르야 그냥. 이 친구가 불법 요식업자인데 여기 괜찮지? 여기 앞에 아무도 없잖아. 정면 아니잖아. 근데 이 정도 많이 지켰으면 한 명쯤은 가야지. 너무 너무 많이 걸렸어. 아 그러면은 저기 코난 범인 일로 와봐. 어? 이 친구 한번 들어갔다 오자. 그러면 데려가자. 잘 갔다 오고 어. 어? 에이. 뭐야? 뭐야? 엄마 어, 달려! 아 에이, 뭐야? 어 빨아 봐라 빨아 봐. 아니 벌써부터 저렇게 붙어먹으면 안되는데 저.. 아유 저거.. 헌금합시다 아이고.. 많이도.. 어이고 이거 어디 은행은 없나 이거? 어이고뭐 이렇게 많아 벌써? 에이맨! 여긴 뭐야? 아 총기! 어 총기는 얼마냐? 10달러 뭉치로 열려서.. 더럽게 비싸네? 어? 여기 약사가 있네? 여기 약사는 못하나.. 6 0달러 아가 미쳤습니다. 아니, 3년간 뭐... 빡 인플레이션이었어. 뭐야, 이거 무슨 일이야? 아, 여기 은행도 있네. 환전... 어, 야, 4달러짜리 캐시 스태커 있다. 아, 이걸로 돈 쌓는 거구나. 아, 이렇게... 아, 10달러 뭉치 만들 수 있어. 나 지금... 야, 이거 돈 쌓는 것도 일인데... 야, 이거 우리 회계 뽑아야겠다. 회계... 우리 싸움 났다고... 어디에... 어디야... 그 맥도날드 말하는 거야... 우리 팔던 곳... 요식업자? 이거 참을 수 없지. 바로 안내하게. 이거 이쪽이었는데 이쪽 어디였는데 가. 지금 우리 같은 업종에서 일하는 사람끼리 이렇게 거칠게 하면 안 되지, 초반부터. 아니, 그쪽 지금 사람들이 우리 애들 그좀 팔고 있는데 와 가지고 다쳐 가지고 돈만 홀라당 먹고. 근데 그쪽 사람들이 어떤 식으로 좀 야같이 짓을 하고 있냐면요. 그쪽 어, 우리가... 언제 봤다고 쪽쪽이야 쪽. 부인이 어, 어, 어, 말씀하시는데. 아니, 아, 오늘 아, 얘기하고 있는데 잡스. 잡스. 그 어디지? 아, 짭새 떴다. 짭새 떴다. 양쪽 보스 좀 모여볼까요? 아, 모여야 뭐 돼요? 너 네, 재밌는 걸 봐버렸네. 아, 요 이게 또이렇 한번 슬쩍 보실까? 에 10%. 양쪽이 또 사이 좋게 이렇게. 잡혔나? 어디 어디 어디 봐봐, 봐봐. 아, 이게 아이 친구 아! 저쪽 그 행동 대장이라 들었는데 엄이야난난왜 그 사진 그쪽이 사진을 찍혔어요 지금 아이 그 아, 친구 아이 친구 오해 아이 친구 아니야 이 친구 아닙니다 나도 보자 나도 보십시오. 보자 이 친구는 귀 뒤에 지금 갈색 점이 있는데 머리 색깔이 좀 다른 것 같은데 그렇지, 근데 아 네. 어, 그렇지 초록 머리 째네 초록 머리 역시 그러네 수배를 걸수 밖에 없어요 제가 대리 오라 그렇게 <웃음> 오라 그렇게 <웃음> <웃음> 경사님 우리 쪽은 손다 떼고 이제 저는 이제 신부로 거듭날 예정이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예. 남편은 신부로? 누구예요? 아까 제 오토바이 훔치다 걸렸는데 이번에 또 걸린 거는 제가 어떻게 해줄 수가 없네요 <웃음> 제가요? <웃음> 상습범이네 네. 근데 저는 이거 억울합니다 왜 억울해요? 아니 이거 이거 이상한 애가 와서 절 때리더니만 거기로 밀더라고요 저를 요식업자랑 눈 마주치고 있다가 나오는 길에 찍히는 겁니다 근데 그거 알죠? 요식업자요? 근처에만 있어도 나 들어갔다 왔잖아 우리 시경사님 아무래도 음. 이거는 한번 보내야 되지 않나 아 그렇지 잠깐만요 요식님저 따라와 보십시오 따라와 보십시오 구속 메시지 안 뜨면 좀 실망합니다 아이 조금 기다려 봐. 어, 백성 지팡이가 어이. 아주 그냥. 잠는지 아니, 음. 아니, 잠깐만, 아까 야, 언론사, 뭐, 언론사 아까 있었는데 방금 거못 찍었어 방금? 아니, 그뭘 봤다는 거 아니, 그 자네는 이름이 뭐였더라? 아, 그. 내가 어. 기억이 안 나네, 기억이. 어. 아, 어. 어, 잠깐 이거. 아, 뭐가 이렇게 시끄러워 지금? 아니, 무슨 일 있어요? 식경사 아, 삼 년간 무슨 일이, 일이 있었던 거야? 음. 카메라를 하나 달아놓고 가야겠어, 내가. 아, 이걸 또. 음. 요 자리가 이쁠 것 같아요 자리. <웃음> 아, 아, 아, 아, 아 일단 아 알겠어 볼까? 일단 알겠고. 아이고 잘 보이네 빨강 머리 청록색 머리 초록 머리 다 있네 다 있어. 음아 그래 어 일단 알겠어 아 여기 배렸네 <웃음> 여기 배렸다. 지금 급한 게 지금 부동산이랑 새로운 거래처야. 돈을 주시면 제가 뭉태기로 뭉텅 아 회계할까 회계할까? 제가 회개하겠습니다. 이거 내가 직접 찾아봐야겠네. 이거 안 되겠네. 어, 찾았다. 뭐야? 리얼 에스테이트 패티리어 트빌 찾았어. 어, 오케이, 부동산업자. 어, 얼마냐? 얘 얘들아, 다섯 칸 반경이 천 달러다. 누구야? 딸 아, 소리. 아, 기자단이야? 아, 기자단이구나. 어어. 어. 빗소라 혹시 애들 돈싹 긁어가지고 좌표 불러줄테니까 예, 이쪽으로 올수 있니? 아예 알겠습니다 형님 아 맞다 고쳐야되지 올수 있으시겠습니까 형제님 애들아 새로운 작업장도 찾아 댄다 <웃음> 작업해라 기자의 부탁. <부터? 웃음> 지들 사무실을 모르면 어떡해 작업장 하나 더 경찰에게 들킨 것 같다고 잠깐만 여기 오토바이 소리 난다 숨어. 내가 왜 숨어야 돼 근데 지금 나 불법 하고 있는 것도 아닌데. 건축, 건축 상인. 그돈좀 있으면은 흙이랑 나무 좀 산화. 어 여기도 교회가 있네. 아 여기는 교회구만, 조그만 교회. 아 근데 아까 본 성당이 훨씬 낫다. 좋았습니다, 형님. 아, 어, 아 우리 토지 구매권 샀다나. 하나 샀다. 어. 성당 한번 가자. 가시죠, 형님. 아, 여기 아무래도 입구부터 사야겠지? 여기부터? 아, 아니다. 길 찾아 가지고 2층에다가 어, 여기 범위가 표시가 된다.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됐다. 땅 문서 3번. 됐어. 여기 우리 땅 됐어. 봐 봐라. 어부서진다 오우 오 된다 된다 된다 TNT가 깔려있습니다 형님 어? 아 <웃음> 이하하 이게, <이>, 이게 뭐냐 <웃음> 한두 개더 아닙니다 형님 <웃음> 이게 뭐냐 이게 나 무섭다 이게 뭐냐 이게 아 여기 있네 음 어? 이거 얼마 안 하네 이건? 일단 나무 같은 거 사가지고 상자랑 이런 거 만들고 그렇지그 다음에 잔디블록 사서 농사 짓고 야 다들 그리고 텔레포터들 찾아가지고 세인트루이스 성당 거기가 우리 본거지니까 어 그쪽 앞에서 한번 보자. 응 음, 집결 집결. 아이고 아이고. 오셨습니까? 아뭐 건물이 으리으리하네요. 의리 저희 건물은 아니고 제가 또 이제 종교가 생겨서 이제 또아 예, 착하게 살려다 보니 신부가 되었네요. 네, 저희 신도님들입니다. 예. 선생님. 음. 신도 예, 하하하. 하 어? 나 방금 봤어. 예? 손에 TNT 들고 있었지. 뭐 그런 구석까지 하는 어, 싶으면은... 아무래도 전직이 있다 보니까 에이. 제가 의심이 조금 더갈 수밖에 없긴 하네요. 에이. 그 자꾸 사람이 렇게딱 이렇게 우리 신부님 딱 이렇게 요 어? 어. 마음 딱 자꾸 착하게 살려고 하는데 자꾸 이렇게 사회가 안 닿아주면은 어 이게 우리 신부님이 딱딱하게 살수 있겠습니까? <웃음> 형, 형제님, 형사님! 형제님. 형사님! 형제님. 우리 신부님! 어한번좀미으멋치시라고 조용! 믿어봐주시라. 조용! 아 제, 제, 죄송합니다 지금 주님의 말씀이 내려오신다 주님의 말씀이 이쪽으로 오시지요 형님 특별히 고해성사를 하는 곳인데 아하! 왠지 아 고해성사를 하니까 회개가 되는 느낌이네 아무래도 아 그렇지요 다음에 뵙겠습니다 신부님 아예 들어가십시오 간간히 기도를 음. 좀 드리러 와야겠어 음. <놀들> 괜찮은데, 이거 물놓을 자리도 생각을 해야겠지요 우리 형제자매님들 근데 이거 내가 허허 내가 이러면안 되지 <놀들> 맞습니다 뭐야? 흙이 모자라? 아 요즘 많이 사올 거라 그랬나? 이거 기왕 싸던데 흙은 아 빗소라 잠깐 나랑 샤핑 좀 갔다오자 아 알겠습니다 님 저기 은행에 보면 은그 비밀 금고가 있더라고 하나님의 은총으로 어 잠깐만 저... 형님 형님 형님, 형님. 응. 형님 어? 오빠 달려? 어 뭐야 내 오토바이 아아아아아 오빠 어, 달려 오빠 달려 오빠 달려 오빠 달려 오빠 달려 오빠 달려, 오빠 달려. 아, 이거 내리겠습니게 되게 되게 되게 되게 되게 되게 되게 되게 되게 되게 되게 되게 니다 되게 되니다아 되게 되게 되게 되게 되게 되게 되게 되게 되게 되게 되게 되게 되게 되게 되게 되게 되게 되게 되게 되게 되게 되게 되게 되게 되게 되게 되게 되아 되게 되게 되게 되게 되게 아, 아 저 어디 보자. 비소라, 요거 내가 줄 테니까. 네. 어, 알겠습니다 비밀금고 중 하나만. 알겠습니다. 신부님이세요? 예, 제가 신부입니다. 이제. 아, 아 그렇게 됐어요 또? 아. 이게 다 애경이님 덕분입니다. 이게. 아, 또그 그, 거기 안에서 또 하느님을 만나가지고. 아, 그렇죠. 여기 저희가 또 고해성사 방에 네.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어요. 고해성사. 예 네, 여기 들어가시면 은 이렇게 잠깐 거기 계시면. 아.. 지금 뭐.. 아 지금 나한테 뭐하는.. 아 제가 떨어뜨렸습니다 모르고 신부님, 아, 저 다시 신부님. 주시죠 지금 제가 모르 돈을 떨어뜨렸네 아, 제가 11조를 내야죠 신부님 아아 아, 그런가요 어, 역시 그렇지요 아, 예, 신부님, 예. 아, 헌금 저한테 알아봤습니다. 주시면은 주모님. 아 예예예 아, 예. 예, 예. 네, 좋은 곳에 써주시고 아예 아, 아, 감사합니다 네. 예. 에이멘! 이렇게... 에이 아멘, 이멘 아멘. 아 이렇게 개과천선을 하는 모습을 보니까 제가 다 뿌듯합니다. 아 싶으면. 아무래도 그렇죠. 아멘. n Amen. Amen. Amen. Amen. Amen. Amen. Amen. Amen. Amen. Amen. Amen. Amen. Amen. Amen. Amen. Amen. Amen. 오케이. 어 일단 <웃음> 일단 알겠어. 어, 일단 알겠어.